한때는 참 희망도 목표도 참 많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번듯한 대학도 나왔고 남편도 유능했고 결혼했을 때 15년 전에 탄탄한 직장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주식을 했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라고 몇 번을 당부하긴 했던 탓인지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이윤을 남기더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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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움직일 여력은 충분히 있었던 거였죠. 한참 주가가 폭락하고 난 뒤에 남편이 팔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진지하게 의논을 하더군요. 지금이 정말로 투자를 해야 할 때다. 너무나도 빠진 이 상태에서 우린 승부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때 잘나가던 남편이라 좀 기죽은 모습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참 많이 벌어다 준것 같습니다. 쉽게 부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저 또한 들었으니까요. 완전 바닥에서 산주식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으니 말입니다. 그때 산주식들을 지금도 다 들고 있으면 참큰 돈이더군요. 남편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는 것 같고 가정도 안정되어지고 자식들도 무럭무럭 잘컸고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장만하고 내 집이라고 처음 들어간 그 아파트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면서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더군요. 쉽게 화를 내고 한숨을 쉴 때가 많고 같이 살아온 지가 오래되니 척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길 간곡히 부탁해서 얘기를 듣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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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팔고 내 나름대로 모은 돈도 다 채우고 또 채우고 애들 교육비도 다 줄이고 줄여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하려면 빚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닦고 쓸고 가고던 집을 비우고 나갈 땐참 많이 울었습니다. 다 청산하니 겨우 월세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젠 빚은 없다는 것 하나로 위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선다고 주식 때문에 선물인지 옵션인지 때문에 회사에서도 많이 구석에 몰린 것 같았지만 다행히 회사에서는 별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월세를 옮기고 나서도 전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라고요 이제 주식 다 끊고 모아서 잘 살아보자 빚 잔치 다 했으니 이젠 모으는 것밖에 없지 않나라고 수없이 격려했지만. 여전히 남편이 우울하더군요. 사체를 썼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1억 5천을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로 정말로 죽이고 싶더군요. 잔인한 말이죠. 하지만 당시엔 정말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어떤 의미에선 저에게도 책임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정도로 많이 잃을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1억 5천의 빚을 갚지 못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올라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혼을 해서 정산을 하느냐 아니면 그 빚을 떠안고 새 출발하느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마음은 정말 증오심만 생기더군요. 왜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했는지 동창회도 못 나갈 정도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도저히 이혼은 할 수가 없었고 남편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자식의 영혼을 걸고 말해라. 정말 빚이 1억 5천 뿐이냐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식들의 영혼을 걸고 말해서 그게 다라고 정말 그것뿐이더군요. 친정집에 말해서 다 갚아버렸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부모님이 퇴직금과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주셔서 빚부터 다 갚고 시작하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망연자실한 나를 다시 도와주시는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죄송하여 엄마를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을 같이 울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만 납니다. 남편은 이젠 주식이나 선물이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떻게 믿겠냐마는몇 년을 안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남편이 쓸수 있는 모든 금액은 단 천원도 제가 관리합니다. 평생 어중어중한 짠돌이가 될 바에요. 몇 년간 확실히 짠돌이 되고 가정에만 충실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술 담배도 끊고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일을 그래서 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악착같이 모으고 모았습니다. 처절한 삶에 찌들린 신음소리만 있던 집에서 어느새 집에 웃음소리가 들리고 애들 웃는 소리 남편과 제가 농담을 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곤 했습니다. 방한 칸짜리 월세방에서 내 식구가 크게 웃는 시간을 가졌을 전 이유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감싸주면서 고맙다고만 하였습니다. 월세였지만 모든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 인생기간이었던 같습니다. 이 월세 기간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주인 아주머니한테서의 협박조의 전화 뭔가가 잘못되어서 전화하면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나가려면 나가라 시게 협박들 커가는 자식들에게 무슨 짓인지 삶의 힘든 부분을 다 겪은 듯 합니다. 다음 주에 전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악착같이 정말 악착같이 모으니 전세로 옮기게 되었네요. 악착같이 이 말을 적으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남편이 말하더군요. 몇년 안에 집 사서 우리 집 다시 찾자고.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남편도 같이 기도에 동참하게 해서 하는데 기도 중에 대부분 이 자식들 건강, 행복 등등이고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남편이 주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피눈물 맺혀서 실패담에 올리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졌으면 합니다.